지난주에는 위기라는 말의 그 의미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 상태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치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책을 지게 되는가 그런 내용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그런 분이신데, 아, <웃음> 그럼 하와가 실패한 것이, 그럼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는가? 과연 그랬는가? 우리의 경우하고는 다르다. 하와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하고는 다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가 하면, 이게 사람이 아주 꾀가 타락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라 그 꾀가 말짱해가지고, <웃음> 그, 하나님에 대해, 인간의 이런 상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 시험해보고 의심을 해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 죄성.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신데, 주님이 그런 거다 아시고, 사실은 첫창조를 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이루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웃음> 그러니까 하와가 시험 받을 때그 상황 그 분기점인데 단순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고 하와의 경우는 그것이 굉장히 더한 일부 전진할 수 있는 귀한 분기점과 같은 그런 그런 <웃음> 것이었다 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타락한 상황 속에서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그 중간 상태, 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죄를 지게 됐는가 <웃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떤 걸 요구하셨다면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상태가 충분히 오늘도 이제 보겠지만 그가 아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 양식으로 받아서 이제 주님이 애초에 창조하셨을 때 목표하셨던 대로 자서 있게 나갔다면 절대 그런 상태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책임은 철저히 사실은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웃음> 여기에 뭐 이제 건강 문제를 가지고 또 비유도 하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또 우리가 또이 타락한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제 걸리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100% 충성 못 해서 그 걸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초창조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참 충만했지만 이 둘째 창조 때에는 더 은혜가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멍이 숭숭 나 있거든요. 삶의 행복 가운데 죄의 구멍이 그 이제 우리 우리가 그걸 이제 세밀하게 회계 우리 자신을 회계해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모든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확정적인 성화를 이루셨잖아요. 이미.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선택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사랑으로밖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범죄인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 그 은혜를 깨닫고 사실은 그 확정적인 성화를 방만하게 살아갈 게 아니고 여전히 구멍이 숭순 난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을 소망하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아담이 시험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가, 저희, 그 이전보다 훨씬 은혜가 뭐, 말도 못하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방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죠. <웃음> 지금 그러니까 결코 이제. 하와가 타락한 이 내용을, 그 이제 타락한 이 시점에서, 어 이제, 다시 결정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 그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 차적으로 당대에 그 하와, 아담과 하와가, 그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 창조의 은혜를 받고 또 개명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그 책임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동일한 사단의 시험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긴 있는데 그런 동 그런 그, 그, 그 술책을에 또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고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존재들로서 그런 사단의 그 괴계를 잘 알고 어 정상한 행보를 행해야 하겠죠그 <웃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랬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을 믿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 그랬어요. 이게 교교조적으로, 교리적으로, 명제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끝낼 게 아니고 초창조에서 목표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여전히.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못 사는 그런 육신이지만,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이제, 부르심에서부터, 이제, 의롭다심, 하 또,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렇게 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이, 그런 것이 이제 참 이스라엘 모습을 취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취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나가는가? 그 로마서 12장 이하의 주옥 설명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원수사랑까지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 홀수할 수 없이,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어제 실수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또 회개하고, 또 오늘 주님의 궁유를 바라고, 또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아이들의 그 양육에 대한 그 비유도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살아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죠. 이전에 다 메었던 것에서, 육신과 세상과 사단에게 메었던 것에서, 이제,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내가 할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웃음> 주신 바 은혜를 겸손한 채 하고 전부 부인하는 그런 식의 생각은 합당치 않다.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하와의 문제 원인 에부터 보도록 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뭐 개략적으로 또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할 걸 말씀드리고 가면 하와는 그 평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신 금령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표하신 대로 날마다 전진해 갔어야 했다.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그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웃음>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웃음> 오늘 그러니까 그 우리 문제까지 포함만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제 또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하와가 이제 실패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 하와는 평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으로 내리신 그계시를 충분히 그 저작하고 이 말도 잘안 쓰는 말인데 음식을 입에 넣고 이제 씹는 거를 저작한다는 그런 말로 사용하는가 봐요 저작하고 두고 두고 곱씹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 의미를 그, 알아둔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분기점에서 넘어진 것으로 드러난 거죠. 하와이 대답을 보면, 아, 해석을 하긴 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와이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숭엄하게 내리신 것이니까 늘 근엄하게 그 말씀을 잘 아, 지키고, 받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했, 했다거나, 아, 평소에 생활을 근실하지, 그, 근실하게 하지, 아니, 했다 하는데, 이게,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탄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하와가 받은 바그 게시의 말씀과 자기 현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연결해서, 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 태만입니다. 그게 소극적인 내용보다는 더 적극적인 내용을 취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한 거죠. 마땅히 선화권을 안 먹는 걸 통해서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걸 통해서 올라가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냥 안, 안 잘. 자기 그안 먹는 거에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게아니죠안 먹고 더 올라가야 될때 충실하지 않은 거죠그그 응.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갖고 목표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사귀려고 하신 거잖아요. 서로. 우리를 신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되, 되시는 분인데 왜그 일을 하시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참, 놀라운 신비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현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당위가 그를 지배할 때도 그를 핍박해올 때도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권리와 책임의 문제, 저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니까 못하게 했지 저것만 아니었으면 참 내가 저것도 맘 놓고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그 그런 대답이 그런 해석이 나왔고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사단이 시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뭘 얼마만큼 알아야 잘 아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공부를 해야 정당하고 만족스럽게 오늘 해야, 어, 그, 오늘 그 해야 공부를 다 했다고 할수 있느냐 할때 그것도 정확히 어려운 것입니다. 공부를 근실하게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공, 공부합니까 하면 다른 건할 시간이 그, <웃음> 없겠지요. 하루에 한 다섯 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말이죠. 또 사람이 이제 탄 이후에는 이 수고의 대가가 있어서 다 피곤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주력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앉아 있으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정당하게 양식으로 먹었느냐 할 때, 하루에 성경을 세 장씩 읽고, 주일날은 다섯 장 읽고, 일 년이면 다 읽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세 장씩 읽거나 다섯 장씩 읽어서 하루에, 일 년에 성경 한 권을 뗀 사람도 안된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나을 것이 없다면 도로함이 타불이죠 사실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몇십년 됐는데 안 다닌 사람하고 비교해 볼때 이게 차이가 없으면 덕성적으로나 근본적인 그런 변화의 차이가 없으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딱 거기서 거기죠. 다 이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존재들이니까. 음.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한다 할때 알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겠다고 강경하게 또 강하게 거의, 어, 음. 어, 아주 강하게 압박하다시피 요구하시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고 해석해야겠는데 되 나의 판단의 적도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는 것과 거기서 가르치는 큰 도리를 잡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빙빙 돌고 있다 하는 그 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야 나, 나에게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의 은혜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시점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고 확실히 나가는 게 없다면, 그동안 이 사람이 성경 연구하고, 외우고, 뭐, 어려서부터 뭐다 알게 하고 있어도, 실제 그 넘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안 하고 넘어지는 사람하고, 그냥 실컷 공부해놓고 넘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에 임했을 때, 거기에 그 어떤 대충할, 것을 대신 보충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이 뭐라고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물리쳐야지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생명양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의식하고 그것을 바르게 판단해서 나아가야 할그 판단의 촉도를 가져야 하겠다는 것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극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없는 일이다 하고 힘이 있어야 할 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문제의 복잡성과 크고 그 위험스럽고 두렵고 나를 지금 압도해 오려고 하는 그것만 겨우 볼뿐 그것에 대해 대충 할 판단의 적도도 없고 힘도 없으면 그게 뭐냐? 너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 다 무슨, 무슨 소용이냐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성경을 배웠으면서도 이렇게 모르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는데 왜 이런 분기점에서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정당하게 들어와 있느냐? 그 여부는 항상 그것을 써야 할 자리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나한테 사상으로 서 있으면 부부 간에 연약하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죠. 이제 그럴 때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자 간에도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그게 와서 들리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아상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뭐 이런 것들만 왔다 갔다 해서 그 그냥 그렇게 해결이 되면 그게 뭐냐 이 아무 뭐 그동안 그런 공부한 게 뭐냐. 써야 할 자리라는 것이 큰 문제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리가 건전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도 반드시 큰 힘을 쓰고 큰 노동을 하기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꼭 노동하는 것만에만 그, 그 힘을 쓰려고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다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든지 양식을먹고도 나름대로 자기 분, 에, 자기 분기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자기 과업이 있는데, 가장이면 가장으로서의 과업이 있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과업이 있고, 또 사회에 어떤 일을 맡고 있으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과업이 있죠. 그게 분기신데. 에너지를 소모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어야 건강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체라고 그러면 밥을 먹었어도 안 먹은 거하고 똑같다. 먹었어도 소화를 못 시켜서 자기 것이 안, 안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 필요하냐 하면,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과 야, 생활의 양태, 생활의 성격에 대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늘내 안에 살아있어야 할그 말씀은, 그만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늘 과정 속에서 말씀, 묻고 그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풀어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거죠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도인처럼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작은 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큰일이 그 을큰일 닥치면 이길 수 있나 못 이기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신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언제든지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공부할 때도 뭐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거를 음.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늘 소화를 해야 하는 거죠. 그냥 어디 한쪽에 쌓아놓으면, 그건 아무런 생명력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주님, 그걸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생명 양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그, 과연 그런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신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웃음> 그렇게 이제 언제나 신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임하면 말씀이 모자란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모자란다 하는 것을 언제든지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낮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이 임했을 때 말씀의 원칙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하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를 밀어주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확실 할, 확신할 수 있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철학적인 여러 명제나 결론이나 도덕적인 교훈처럼 관념으로서 나에게 판단의 작용을 일으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철학적인 공부, 뭐, 관념, 명제, 이런 걸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양식으로. 그 가치나 사실을 판단하는, 그,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자신은 정작 모든 부분에서 넘어져 버린다면 그거는 그거야말로 이제 모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형식을 취해서 온 이것은 그동안 여러 번 들어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했잖아요 성내가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 반응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약하니까 그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그 진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냥 형식으로만 취해하고 떡을 먹고 포, 포도주를 마시면 그건 아무런 저기 영의 양식으로서, 보이는 말씀으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먹고 난 뒤에 효과가. 그냥, 그냥, 영적인 임재가 없고, 그냥 기념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뭐, 광복절 기념하고, 뭐, 그렇게 하듯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제 보이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방도가 된다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에베소서 6장의 그 신자들의 그 무장이잖아요 군사로서의 무장이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그 의의 갑옷을 입고 말이죠 그 그게 그게 뭔가 생각하고. 그 과연 그렇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증험해야 되잖아요. 맨날 비무장해가지고 아무 긴장 없이 그냥 이쪽에서 뭐라고 치면 나가 떨어져 버리고 저쪽에서 뭐라고 치면 나가 떨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인격과 사역을 더 굳건하게 주님과 같이 드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과, 각오를 갖고, 이게 내가, 이게 양보하면 내가 결국 사단이 제일 좋아할 일이고, 하나님의 사회를, 하나님의 인격을 파괴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그, 이제 아주 철저히 무장을 하고, 철저히 그것대로 행보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명제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연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의 특성은 그 오직 은혜의 방도라는 데 있지. 그것이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사상적으로 위대하다는 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진리의 체계니까 사상의 그, 그 뛰어남이 분명히 보여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거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허망한 이론이 되는거죠. 헛되임이 있는거죠. 은혜라는 말은 무슨 일이 임했을때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기분 좋고 명철하다는 그런 의미를 한다기보다는 구속의 전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유해 준다는 말 은혜라는 말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소유했다는게 아니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소유한 걸 써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잖아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손자로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받은 것들을 이제 지켜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 나가는 거죠. 그게 은혜의 방도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구속에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그 은혜가 움직이는 거지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그걸 은혜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으로서의 그 은혜가 아니고 그냥 목적으로 서 은혜를 삼는 거죠 자기 행복과 안위에 대한 목적으로 그런 거로 다른 어떤 곳으로 구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게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충만한 데 나아가게까지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죠. 과거에만 있고 없는 게 아니고요. 현재적으로도 이제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람인 이상 말씀을 하나의 부호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부호는 어떻게 전 전시 때 암호와 같아요. 암호를 모르면 암호를 모르면 아군에게 총 맞아 죽어요. 그 그러니까 부호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호를 주셨는데,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한 신호를, 사인을 준 거잖아요. 부호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정한 기호를 부호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수학적인 그런 것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그, 뭐, 플러스 할걸 마이너스를 해버린다든지, 곱하기 할걸 나눠버린다든지, 그건 부호를 잘못 쓰는 거죠. 부호를, 부호로도 효과 있게 써야, 돼. 언어도 굉장히, 이제 그게 정통신학의 그 신학적인 용어들도 잘 써야 됩니다. 언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잘 써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잘, 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그 교사하게 아주 그 언어를 가지고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사역을 비틀어버리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정리되게 하신 그 부호를 가지고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유산으로 있으면 그 물리쳐야죠. 로마 교회에서는, 그, 그것 이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데, <웃음> 말씀이 아니다, 교회다. 이건 뭐 제도로서의 교회, 실령한 몸으로서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냥 제도로서의 교회예요. 이사람들 형식으로서의 교회. 또 어느 때는 세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말씀이 없을지라도 구원받는다. 이이 사람들이 칠성례를 그렇게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종부성사도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뭐신부가못 가면 집사라도 가 가지고 어떻게든 세례 준비고원 받는다. 그 사람의 이건, 이게 이게 그그 성례라는 게 은혜의 방도로 쓰여서 본인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데 그거는 없이 그냥 그냥 그 형식을 취하면 구원되는 것처럼 주객이 정, 전도된 거죠. 부호를 잘못 쓰는 거죠. <웃음> 말씀을 부호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지금 한 살이나 두 살, 세살 먹은 어린 아기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이건 뭐 일반법 직은 아니고요 특별한 법칙으로 하시고 그, 그런 경우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성인 즉 말씀을 부호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말씀을 방도로 쓰십니다 기도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이제 대화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웃음> 말씀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고 신자와의 관계를 알고 그 목표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의 은혜가 바르게 은혜로서 우리 안에 작용하려면 맨 처음에 한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존이라는 것은 그만한 상태의 정물로 있게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달게 정상하게 장성하도록 즉 성화의 길을 늘 주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그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신약의 작은 자보다 못하다고 하는 게 그만큼 계시의 경륜을 더흠법 그 모르는 거잖아요. 깊이 있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 뭐 이제 초대 교부들 시대도 지나고 사도 시대 지나. 교부들 속사도 시대 뭐 교부 시대 뭐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종교 개혁 시대 이렇게 쭉 교회사가 오면서 더 명료하게 이제 각종 이단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 이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부호화 해놓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양양 어, 양, 정확한 부호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칼빈 시대 루터나 칼빈 그 시대 또 17세기, 18세기를 지나서 더 정리된 내용, 최근에 그 100년 동안 정리된 신학의 내용이 그 동안 뭐 거의 1,900년 동안 그 정리된 것보다 더그 양이 많다고 그래요. 사실 지금 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집약하고 분석하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100년 동안의 그 신학적인 그 수준이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누리고 있는 처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월등한, 더 크고 기이한 일을 그 보고 그걸 부호로 알고 능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능력있게 살아가야 하는거지 그런데 뭐 우리가 다못 누리니까 또. 그, 것또 그 연약한 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성화에 나아가는 것인데, 말씀이 그렇게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절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그, 사람의 세계에서 쓰는 부호가 사용되지만, 그것을 쓰셔서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이제 성신입니다. 그래서 개국신학은 말씀과 말씀을 통하여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성신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과 성신을 그냥 명제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장성해가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돼요. 주님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사람 둘째 아담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첫 목표, 첫저 창조에서 목표한 그런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참, 내, 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그러면 교회 속에서 역동적으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 되고요. 성신님께서 말씀을 쓰시고 적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신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내 안에서 사역될 에 되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신님이라는 인격을 나하고 따로 떼어 놓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도의 신령한 몸의 한 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와 하나가 된거죠 성신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이교도들이 그뭐 신을 의지하듯이 나 외부에 있는 성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그 성신님을 의지해서 뭘 기도해서 받고 음성을 듣고 나가려고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신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과연 그렇다 하는 걸더 말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확정하게 하고, 그래서 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세상에 대한 관계, 책임, 이런 것들을 더 능력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 내 안에 별다른 뭐 인격이 있어가지고, 내 인격에게 명령해서 나를 그, 입장하고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교도들이 꼭 신을 의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성신 하나님을 내 인격 바깥에다 놓고, 그렇게, 그분의, 그 뭐, 1대1로 이렇게,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게 아니고요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신님을 의지해서, 그, 그 과연 그런가, 깨우쳐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깨우쳐지면, 이제 내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 활동을, 역동적인, 유기적인 활동을 나타내야 하는거죠 개인은 개인으로서 끝나는게 아니에요 항상 유기적으로 교회적 활동과 맞물려 있는거예요 성신의 사역은 그립도의 몸을 세우는거니까요 몸을 세워서 믿음도 주시고 뭐그외 능력도 주시고 하시니까 그그 그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마치 하나, 하나의 하나 사람과 같은 인격으로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가 달게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의 의인화적 표현 의인성화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 동형론적으는 뭐, 마치, 그, 사람처럼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동형론적으로. 그리고 동성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후회하고, 막, 화내고, 기뻐하고, 뭐, 이런, 이런 성, 성향을, 정서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 후회하셨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눈높이를 낮춰서 그렇게 신인 동성론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웃음>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 옵소서 여호와께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음,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뭐 구원 못하는게 아니고 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음. 하나님이 요 보이는 하늘 성춘권의 하늘 요 요거 요 정도밖에 안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그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음. 어마어마하신 분 근데 그런데도 아,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그분의 광대하심과 크심을 아는 것그그그 그, 그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아는 거예요. 단순히 한 시대 그 민족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민족적 영웅을 보내가지고 어, 이스라엘 을 구원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세상에 무슨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토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 그분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게 뭐, 사람이 비유로 이제 뭐, 금괴 찬 거, 뭐, 보석을 뭐, 취장하고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참 진짜 참, 참 영광 앞에서는 흑흑 흙, 흐흐 썩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질투하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 다 신인 동성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인 동영론이라든지, 동성론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하나님의 인격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나가도록 그렇게 아주 묘한 방법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한하시고 절대이시고 영원하시다는 소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속성을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족신, 개인의 수호신 정도가 아닌 거죠. 지구를 지키시는 그런, 그런 분 정도가 아니에요. 만물의 회복을 생각하시는. 어마어마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우리는 간략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웃음> 그런 걸 무시하고 말이죠. 어떤 신관을 형성하라고 뭐 신인 동형, 동성론 쪽으로 표현해 준게 아니다. 그, 그, 그렇게 하면 신, 신관을 신 형성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 신은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눈을 뜨기도 하고 감기도 하시고 분을 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 하시니까 될수 있는 대로 웃으시도록 될수 있는 대로 기뻐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착오가 나기 쉽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상태를 사람이 기뻐하는 상태로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부호를 가지고, 그 방도를 가지고. 그 맨날 그냥 그 코앞에 정욕, 예?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아, 나죄안 짓고 있는 걸로 난 자유해 하고, 아,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적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못 이루고 있는 것을 탄식하면요. 날마다 울어도 부족해요, 사실은. 적업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겨, 결국, 신인 동영론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도 최후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암만 이야기해봐도 알수 없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가지론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이제, 불신의 차원에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라는 것도 나 이외에 다른 또 하나의 인물인 성신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는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때 성신께서 구속사 안에서 말씀에 종속돼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에 종속돼서 일하시는 거고. 그분 독자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또 그리토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해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제 평화롭게 의논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 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일, 그걸 이루어가는 게 우리 지상 최고의, 최대의 과제, 예, 우리의 과제가 그냥, 오늘, 어떻게, 그냥 밥 새끼 먹고, 건강 유지하고, 좀 길게 숨 누려가지고, 한 100세 살고, 뭐, 병 없이 살고,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 진짜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거를,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 그게 과정 속에서 안 되면, 꼭 하와와 같이 된다. 시험이 올때분기점에 그냥 여지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육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사단이 좋아하는 거 취해 가버리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 번도 못해버 진짜 주님이 나자지셔서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거 그냥 할수 없는 사랑이네 하고 그리고 끝내버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내, 내, 내것 조금 남겨가지고 주고, 뭐, 여유가 있어서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그 사랑.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런 분 앞에 있다고 그러면, 유은 모원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차례차례 공부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성신을 나 이외에 다른 또 하나의 인물로 외계에다 놓고, 그가 명령하면 듣고, 그가 하라고 하면 순종을 한, 그러면 이제 이게 귀신 소리만 들어요. 보통 명상하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명상하면 멧돼지 할아버지가 와서 말하고, 또 허연,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해요, 허옇게 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주는 거 받아라 은사 받아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그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신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 뜻을 어,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말로는 내 안에 계시다 내주 하신다 내 안에 성신께서 거하신다는 말이고 하는데 성신의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기적인 사역이다. 유기적인 성신의 사역이라 하는 말로 쓰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요건대 성신이 밖에 어디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내게서 생각이 나와서 하는 것이다. 내게서 생각이 나오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 나가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쓰시니까, 성신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은 확신과 역사적인 사실 위에서만 증명되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아, 그렇다 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뭐, 누가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것 받아라 하면, 진짜, 그 기대하는 사람은 홀딱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말씀에 비춰서 이게 아니다 하면 아닌 걸로 딱 해야죠. 성신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이미, 이미 주신 계시를 가지고 기초해서 시대를 분별해가지고 시대적인 예언을 하면 주님이 그것대로 해 주실 거를,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기근을 선포한 것도 그렇고. 괜히 뭐, 저 예지몽, 뭐 예지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아 그렇다 하고 증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기 전에는 확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인가 달게 나는 그렇게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냐 할수 없으니까 믿는다 하는 그 마음 마음이 속에 생기는 것지 주님이 저에게 뭐 감동을 하셨을 때 교회는 이렇게 서야 되고 목사는 이렇게 서야 되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원이 되야 되고.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걸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양보하지 않고 온 거잖아요? 음. 그게 완전한 부호라고 생각되니까. 확신 있는 부호라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바라봤으니까. 덮어놓고, 뭐,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어 그것이 과연 그렇다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할때 항상 그렇게 죽게 묻는다고 할 때는, 비내 외부에 그또 다른 신이 여기 계셔가지고, 성신이 내주하고 계신데, 말씀으로 그 깨우치,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부활 문제도 몰라가지고 사도들이 낑낑 댔는데 성신께서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 죽음을 두려워했었는데 죽음도 불사하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성신이 결국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루시는 거고 그걸 목표로 해서 성신께서 이루신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고 세원 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신다. 그걸 예수께서 그 일에 수종자로 오신 거고 그 높이되셔서 그 예수께서 성신을 통해서 통치해 가신다. 그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여기서 드러내려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런 그 인격을 드러내려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 진짜 자기를 비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야 시험이 올때안 넘어가요 분기점에서 안 넘어져요 타협을 안 해요 하와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생명의 양식으로 막 받는 게 뭔가 실컷 뭐 해도 그게 안 먹은 사람하고 뭐 시험 때 넘어지는 게 똑같으면 안 먹어도 안요 기도하겠습니다